o n m y u m w u m r u n r u n r u n rum, r u n r u n r u n r u n r u n r u n rum, rum, r y m rum, a u m r u l u m rum, u m u m r y m u m u m u m u m rum, s u m u m a u m y o u rum, u u r y m u u Oh, i will s u b s c r i b e Oh, really? Yeah, yeah. yeah. Then I, I, my, s y uh, my, my su su sub subscribers will be 41. Oh. <laughs> <laughs> Do you gonna swim? Yeah. Today also? Yeah. Oh, really? Now? Yeah. Oh. i l l o I want. Okay. o w d room? h m h m o h g o h how many days it is today. 5 days? 5 y a y y y o n 오늘은 5일째 날이에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수업이 있었는데, 아침 시간이 7시 반부터라서, 7시 반에 밥을 하장하고 먹으려면, 6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6시 반에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잤는데, 눈 뜨니까 8시 50분인 거예요. 9시부터 수업인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준비하다가 9시가 지났는데 친구가 그냥 쉬자고 해서 전 늦게 간 생각이라도 있었는데 그래서 1시부터 점심시간이라 1시까지 자다가 1시에 딱밥 먹고 지금 또아스트에제비티 하러 가는 길이에요 하, 힘들다 제발 쉬는 날좀 줄어 진짜 하. Okay. <laughs> oh,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m e on,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e on, c o n c o e n c o m n come on, come on, come on, o m e o come on, come on, come on, o on, c o on, c n o n o come on, come on, o n o e n n Oh, dancing maybe. You w a need to try. Bring water. Yeah, water. It's it's morning. Yeah, so hot. So for lunch. For lunch. Morning beer. So hot. Cheers. <laughs> <laughs> <laughs> <laughs> oh, group discussion. 끝나고 지금 sports activities까지 끝나고. 저녁시간이 8시인데 지금 7시라 1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수영하러 갈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수영을 안할 수가 없어 땀범벅이 진짜 땀에 쩔은 무슨 장아찌도 아니고 몸이 그렇게 돼서 어차피 샤워할 거니까 수영장 갔다 올라고요 그룹 디스커션도 찍고 싶고 발리볼도 찍고 싶었는데 허락도 못 맡았고 그룹 디스커션은 조금 싱거한 분위기라 촬영을 못했어요 아. 맞아, 나도 있고 진짜 완전 좋아요 여기. Are you Are you ready? <laughs> It's okay. It's okay. o a h r e o a d y Okay. ready. a y 아, 아, 아, 아 유카타! 아. So cute, k a w a i i でありがとう o o h Oh! Oh! Oh! o Oh! Oh! h o Oh! Oh! Oh! Oh! Oh! h Oh! 페테리아로 들어가서 맥주 마실 거예요. 아, 욕망샷, 욕망샷! <웃음> 코리아 밀리터리 서비스! 하 <웃음> <웃음> 哇 wow. <laughs>